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브어드벤텍 어드벤텍 제품을 함께 만나보면서 빈도수가 높았던 Q&A와 꿀팁까지 직접 답하는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산업용 SSD와 메모리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고 재밌는 질문 리스트를 통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산업용 PC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다 보면 성능과 보안의 문제로 SSD 메모리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산업 환경에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분들 어드벤텍 제품으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분이라는 시간 동안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품을 만나보러 가실까요? 다음으로 제품 디자인 및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F C8M 모델은 M.2 키를 채택하고 있으며 408기가부터 2테라까지 필요에 따라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제품이 방열판 인체형으로 폭넓은 온도 범위를 필요로 하는 산업 환경에서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SQF840 시리즈로 용량은 7.6테라바이트, 2.5인치 SATA 3 모델로 고사양의 SSD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TLC 빅스 3플래시를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FIPS 140-2레벨의 미국 데이터 보안 관련 인증도 취득하였기에 타사의 제품을 비교하면 신뢰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40도에서 80도 사이의 온도를 지원하여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즈벤텍 메모리 제품인 SQ-RAM DDR5 제품은 32GB 용량으로 4800MHz의 클락속도, 1.1V의 전압을 특징으로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얇고 슬림한 사이즈인데요. 85도까지의 폭넓은 온도 범위에서 작동 가능하며 견고한 디자인으로 생산 라인 및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시는데 내구성이 튼튼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드밴텍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6가지 Q&A 리스트를 가져와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볼까요? 이렇게 무엇이든 무러드밴텍첫 번째 주인공으로 SQF SQL 시리즈를 만나봤습니다. 과연 어드밴텍 SSD 메모리처럼 뛰어난 성능과 높은 보안을 지원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무엇이든 무러드밴텍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또 만나고 싶은 제품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